하나씩 차근차근 변화를 이루어드릴 김민지 아나운서입니다 덜덜덜리는 염소 목소리에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던 홍당무 소녀가 지상파 아나운서와 라디오 PD로 국가기관 홍보전문가로 일을 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스피치 교육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그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너무 자화자찬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피치 멘토 민지적 시점 김민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스토리, 스피치, 마인드셋 세 가지를 키워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10년 전까지 저의 스피치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얇게 떨리던 고음의 염소 목소리에 또 극심한 발표 불안이어서 말만 하려고 하면 얼굴이 시뻘개지던 홍당무였었거든요 게다가 뭐 발음, 발성 이런 전달력도 없고 자신감도 부족해서 처음에 아나운서 아카데미 갔을 때 원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민지씨 기자를 준비하는 게 어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갈 때도 저 기자 준비예요 저 기자 지망생이에요 라고 지원하고 정말 기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아, 말의 힘이 대단하구나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정신을 버쩍 차렸습니다 실제로 처음 들어간 방송국에서도 제가 기자로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때. 기자로서 일단 방송국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취재해 오고 제가 기사를 쓴 내용을 딱 아나운서 동기가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서 아 나도 저 소식 내가 전하고 싶은데 나도 말 잘하고 싶은데 나도 할수 있는데 하는 꿈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번 부딪혀 보자 부딪혀 보지 않고도 평생 후회하느니 실컷 도전해보고 후회 없이 그때 포기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는 악기를 이해하고 악기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또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찾고 말센스를 키우는 연습을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어, 아나운서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나운서는 안 되어도 말하기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말하기 전문가는 되어 있을 거야 그거면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심 후 1년 만에 아나운서의 꿈도 이루었고 지금은 말하기의 전문가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나의 현 상태와 부족한 점을 낱낱이 분석을 하고 각 문제점마다 개선책의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 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목소리나 말투가 너무 아이 같았기 때문에 좀더 진중한 목소리에 명료하고 더 어른스럽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횡설수설 말했던 습관은 짧은 단문으로 그리고 포인트를 두갈식으로 말하는 습관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가니까 눈두덩이처럼 변화가 하나씩 쌓여가면서 어느새 아나운서 최종 합격에 또 국가기관 대변인실 홍보 담당자까지 합격해낸 저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저처럼 스피치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을 말잘러로 바꿔드리는 일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번 클래스에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돌아보면 10년 전 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배울 수 있는 모든 배움을 다 찾아가 본다 그리고 이를 복합적으로 연결해 본다 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보다 이 길을 먼저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먼저 풀어낸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찾아갔던 거고요 또 여기에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저의 비결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보통은 한곳 정도만 다녔었지만 저는 다섯 곳을 다녔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다른 방식이 있고 다른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배워보고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범위를 더 넓혀서 배웠습니다. 연극 선생님도 만나고 뮤지컬 선생님, 성악 선생님, 또 판소리 명창님까지 찾아가서 말을 예술로 승화하는 분들, 말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노하우를 배웠고요 또 기자 선배, PD 선배,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말을 더 멋지게 잘 들리게 하는 분들도 찾아뵈면서 스피치와 말하기의 노하우를 배워왔습니다 덕분에 내 몸이라는 악기와 말의 원리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마침내 지상파 아나운서와 국가기관 홍보 담당자가 된 후에도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듣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하는 저만의 방법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접 컨텐츠 기획부터 또 원고를 쓰고 프롬포터 없이 원고 없이 생방송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문가로 일을 할수 있었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더 조리있게 말로 전개하는 훈련도 금방 늘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에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저희 클래스는 스토리, 스피치, 마인드셋 세 가지를 잡아서 말잘러가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을 잘게 쪼개보니까 스토리를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스피치를 잘하는 부분 또 긴장하지 않게 마인드셋까지 해내는 부분 이세 가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싱어송라이터에 비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면 이야기를 직접 쓰고 그 이야기를 나만의 톤으로 들려주는 작곡가 겸 가수를 말하죠 말하기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바로 이게 스토리 단계고요 이를 나만의 매력적인 톤으로 전하는 생생한 스피치 단계가 또 있습니다 또 준비한 것만큼 실전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있게 나답게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이세 가지를 이번 클래스에서 차근차근 각 챕터별로 배우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시너지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을 한번 큰 그림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클래스 초반부에는요, 스피치부터 잡을 겁니다. 나라는 악기부터 만들어볼게요. 기본기 다지기부터 시작할 건데 나라는 악기를 이해하고 나만의 매력적인 톤을 찾는 것으로 나아갈 겁니다 어? 뭐라고?가 아니라 어? 쏙쏙 잘 들리네? 할수 있도록 전달력을 높이는 것을 할 거고요 또 중반부에서는 스토리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악기를 잘 만들었으니까 연주할 악보, 바로 이야기,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내 생각을 멋진 컨텐츠로 논리적으로 매력적으로 전개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가 아니라 오! 되게 임팩트 있고 논리적이네 내용이 눈에 쫙 그려지게 말해주니까 이해가 잘 되네 할수 있도록 스피치 전개와 구조화를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마인드셋으로 나아갑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실전에서는 덜덜 떨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말하는 법, 마인드셋까지 후반부에서 다뤄볼게요 여러분 자신감이 반인 거 아시죠? 이제 우리의 말을 떨림이 아닌 설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클래스는 이런 분들이 들으면 특히 좋습니다 말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분들 이번 생에 나만의 돈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 나답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방송인의 꿈에 도전을 시작하는 려 분들 또 스피치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코치이자 법인의 대표로서 수많은 대기업의 임원분들부터 또 쇼호스트나 아나운서의 말을 코칭해 드리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나눌 테니까요 스피치 강사를 꿈꾸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죠 네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목소리도 좋아지고 싶고 매력적으로 말하고 싶고 또 논리도 잡고 싶고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오히려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클래스의 컨셉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저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기본부터 변화하면 가능합니다 얽히고 설킨 실 뭉탱이들을 저희가 같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여러분도 이 클래스의 끝에는 여러분의 말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